장수한 우 먹을까? 지글지글 직화 그리데 구워서 구우면서 먹어야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어 먹는 소리를 포기했지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<놀람> <놀람> 와 이거 진짜 고기 이야 엄청 맛있어 보이죠? 와... 툭불 등급입니다 <놀람> 얘도 마블링! 장난 아니죠? 투플 등급. 제가 먹은 음식들은 여러분들도 장수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똑같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장수물 많이 이용해 주세요 고기가 달궈지는 동안 오늘은 장수군 소금에다가 찍어 먹을 겁니다 3년 간수 뺀 신한 천일염을 초벌 온기에 구운 장수 구운 소금이래요 이렇게 소금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소금이 들어있어요 와. 오늘 찍어먹을 그릇에다가 준비 완료. 장수 사과 전과를 먹어볼게요. 이렇게 들어있고 요 하나당 네개가 들어있어요. 제가 아까 먹어보니까 어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. 그래서 차 같은 데다가 넣고 다니다가 간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등산이나 운동 갈 때도 이렇게 한두 개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당 떨어진다 싶을 때딱 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사과 전과를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처음 봤대. 이렇게. 그래. <웃음> 먹어볼게요. 음, 쫄깃쫄깃. 음, 아, 맛있어. <웃음> 자, 그러면은, 올려보죠. 속기름 코팅 한번 해주겠습니다. 갑니다. 어, 얘네 이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와, 이거거든, 장수소금. 음. 제비추리가 되게 부드러워서 좋아요. 이거그 음. 이렇게 엎친 살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는 좀 많이 익혀서 안에 기름기가 쫙 녹아야지 더 맛있습니다. 와... 아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 먹방은 고기만 먹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특히 한우 삼겹살은 쌈 싸먹거든요 근데 한우는 소금 정도까지 가끔 와사비 왜냐면 은 온전히 그 맛을 즐겨야 되거든요 야, 이 기름 맛 즐겨야 되거든요 와. 사실, 한우는 뭔가 먹기 어렵잖아요. 비싸가지고. 부담되긴 하는데, 항상 먹고 나면 그 만족감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와. 그러면 장수한우는 뭐가 좀더 특별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고지대에서 지내고 있고 유전자 관리를 철저하게 한대요. 그리고 배합사료를 통해서 성장 시기별로 또 한우 종류별로 먹인다고 하더라고요. 자세한 건 장수물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왜 장수한우가 특별한지에 대해서 촥 설명이 되어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. 알았죠? 짠! 음! 제 오늘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에 갔다 왔잖아요 레드포드 축제거든요 그래서 장수하면 유명한 게 한우, 사과, 토마토, 오미자 이렇게 네 가지가 유명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얘는 오미자고 토마토즙도 있고 그리고 공복의 비밀, 다이어트 할때 좋은 뭔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사과도 맛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청정장수 사과즙 얘는 씨를 뺀 사과 주스. 달라. 특징만 설명해드리면, 둘다 사과 1 0 0예요 얘가 얘보다 좀더 새콤해요. 얘는 좀더 달콤한 것 같아. 근데 둘다 맛은 깔끔하고 좋습니다. 아주 맛있어요. 이번에는 토마토랑 함께 먹을 거예요. 어 근데 사과즙이랑 한우도 괜찮다 리셋이 딱 됐는데요? <웃음> 깔끔 깨끗 개운 토마토랑 아니 이게 토마토를 구우니까 토마토에서 짠맛이 좀더 강해지거든요? 그러니까 얘가 간이 되는 거예요 와우 야 보이죠? 허우. 근데 이렇게 3겹 없이 먹을 수 있는 게풋불하늘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? 부드러우니까 그냥 막 안에서 다 없어지거든 아 <웃음> 어. 와사비가 필요가 없는데? 신기하네 이거 토마토랑 먹어서 그런가?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, 와사비 제발 꼭 한번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 지금 딱 통했나? 제가 먹고 있는 건 장수물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응? 벌써 마지막 한 점이라니 아쉽다. 음잘 먹었습니다. 아, 사과로 마무리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알았죠? 안녕! 와, 근데 사과 진짜 맛있다.